알로겐화 수소와 알콜과 에터의 반응. 자, 이렇게 나오는데, 친핵성 치환 반응입니다. 자, 친핵성 치환 반응에 의해서 어떤 반응이 진행될 수 있냐 하면, 알콜기에, 지금 보시면 여기 OH, 알콜기가 떨어져 나가고, 여기에 HX, X라고 하는 건 할로겐화수소인데, 예로서 HCl이나 HBr, HI. 자, 이와 같이, 염화수소, 브로마수소, 요도화수소, 자, 이런 물질과 이제 치환 반응이 일어나요. 치환 반응이 일어날 때, 알콜기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물이 되고, HX. 염소나 브롬이나 요드가 이렇게 치환 반응이 되어 들어옵니다. 자, 이 반응이 SN1 반응으로 진행되느냐, SN2 반응으로 진행되느냐. 자, 이 실험을 이제 나중에 실험으로 실험을 할때 실험을 해 보면은 1차, 2차, 3차 알콜 앞쪽에 구분을 했습니다. 자 구분했는 3, 1, 2, 3차 알코올이 SN1 반응, SN2 반응, 어느 반응으로 이와 같이 치환 반응이 일어나느냐 이게 실험이 될텐데 거기에 밑받침되는 이론입니다 그 이론이라서 자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는 이겁니다 자, 2차나 3차 알콜은요, SNO1 반응 메카니즘으로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자, SNO1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체가 존재한다. 얘기죠. 그죠? 중간체가. 자, 그 중간체가 카보 양이온 중간체가 존재를 한다. 여기는 지금 SN2 메커니즘 SN1 메커니즘으로 어어 어. <웃음> 아이고. SN1 메커니즘, s n 1 메커니즘 어, 그림이 안 나타났네. 자 결론적으로 이 3차 알코올은 SN1 메커니즘으로 반응이 진행되는데 왜냐하면은 자, 2차, 3차 알코올이 카보양이온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간체입니다. 카보양이온 중간체를 생성 해서 중간체가 안정해요. 그래서 SN1 반응으로 진행된다. 이 얘기고. 그러면은 1차 알콜은 s n O 2 반응으로 진행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SN1, 2 반응을 어떻게 진행시켜야 되느냐. 이제 자, 이론적 베이스는 여기서 설명이 됐고요. 내가 다시 자, 이 부분을 음, 이 자료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실험을 해야 되는데 알코올이, 알코올을 반응, 알코올의 1, 2, 3차 알코올 가지고 반응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자, 시켜보는데 일단은 1, 2, 3차 알코올이 어떤 부류에 들어가는지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코올을 1차, 2차, 3차 알코올을 구분을 할수 있느냐 이걸 내가 하나 묻고 싶어요 자, 우선 알코올 분류를 1, 2, 3차 알코올 그 다음 분류를 하자 OH알코올기를 다른 말로 알코올기 또는 수산기라고도 부른다 자, 얘기가 됐고요 그럼 여러분에게 에, 질문을 할게요. 아래 알코올은 각각 몇차 알코올인지를 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에게 실험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자, 이런 알코올을 여러분에게 줬습니다. 자, 이거 확대를 좀 할까? 뒤쪽에 보입니까 자, 1번 메탄올, 2번 에탄올, 3번 원부탄올 4번 투부탄올 다른 말로 관용명으로 세칸다리 부탄올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다음 5번 타샤리 부탄올 6번 아릴 알코올 아릴 알코은 CH2 이중 결합 CH 그다음에 CH2O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릴 알코올. 아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 어디서 들어 보셨습니까? 우리 뭐 고추, 냉이라든지 뭐 이런 와사비 종류라든지 이런 쪽에 매운맛 성분을 나타낼 때 거기에 황화물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아릴 아릴 그러는 용어가 자주 나올 거예요. 아릴 자 아릴 그룹이 기라고 그러는게 이겁니다. 아릴 아릴 자 아릴 알코올 이 6개를 1, 2, 3차 알코올로 구분을 하세요 일단은 구분이 되어야 그 다음 이제 실험을 우리가 진행을 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구분할까? 구분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구조식을 써봐야 된다 이 말이잖아 분자식만 써가지고는 모르잖아 그지 알코올기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에 수소 아닌 치환기가 하나 있으면 1차, 두 개를 가지고 치환되어 있으면 2차, 셋이 치환되어 있으면 3차 알콜. 자,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럼 지금 이제 여러분 노트에 이 알콜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식을 그리세요. 모르면은. 네이버에 서치를 해도 찾아서 그려보세요